울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4일 울진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교육개강식을 가졌습니다. 교육개강식에 연간 교육일정 안내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에 교육을 실시하여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일정은 상담대학 초급과 중급 심화교육을 수료한 상담자원봉사자 11명에 대하여 지난해에 이어 마음챙김에 기반한 인지치료 심화교육과정이 진행됩니다. 또한 찾아가는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올틴 품성개발 프로그램의 심화과정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매주 상담이론과 심화교육으로 단련된 상담자원봉사자들은 학교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내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긍정적인 교우관계를 돕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코로나 시대의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담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힘겨운 정서를 보듬을 주라는 자원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